자 여러분 오늘은요 치명적인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 저한테 공부하러 온 아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자들을 보다 보니까 되게 아프고 수치당하고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아가들만 가해자가 되게 쎄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거보다 더 끊기 힘든 굉장한 가해자가 있는 게 오냐오냐 자란 아기들. 오냐오냐 자라서 안 되는 게 없어. 자기가 이이 하면 다 해주고 혼내켜도 혼낸 게 아니, 아닌 아가들. 요새 애들은 부모가 사실은 학대하는 수준으로 그런 아가도 있지만 보통은 소리도 안 지르고 키우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이 혼내켰다고 선생님 뺨을 때릴 정도니까 너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오냐오냐. 자기들을 혼났다고 느끼는 게 남이 들으면 혼난 게 아닌 거지. 그렇게 오냐오냐 자란 아가들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개가의자를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곱고 자기만 떠받들려서 자라니까 이기적인데 이기심을 몰라. 이기심을. 다해준게 너무 당연하고 받는 거에 대한 고마움 일도 몰라. 늘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혼내는 건요만큼도못 받아들여. 왜? 별로 안 혼나 봤거든. 그러니까 죽도록 싫어하고 그 대신 사랑받는 거줄땐 좋아는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 이건 당연하다고. 느껴. 그래서 고통을 인내하는 힘은 요만큼도 없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옆에 사람 짐덩이를 하고 그게 엄청 가해자인데 어떤 가해자냐 사랑만 받고 싶은 가해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중독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 왜 돼? 마약을 이렇게 딱 하면 막 황홀하고 막 행복한 느낌. 그 사랑받는 느낌이잖아. 그렇 그러니까 연예인들 막 돈은 있는데 고통받아 공황장애 오고 막그 생활이 좋을 것 같지만 엄청 힘들거든. 공인으로. 그럴 때 그걸 막 프로포폴이나 맞으면 허, 편안해져. 사랑이지, 사랑이지. 달콤해. 뭐 그걸 집착하는 마음. 그래서 한번 맞으면 못 끊듯이 사랑이란 느낌이 집착하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졌어. 엄마, 아빠한테 사랑만 받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요새는 외동이나 만화야 두 명이거든. 저밖에 몰라. 아주 아주 이기적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서 내가 이게 이기적인 걸 아예 모르게 돼버렸어. 옛날에 형제 자매가 많을 때 우리 클 때는 그리고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좀 신경 못 쓰고 이렇게 클 때는 이렇게 조금 어쩌다 잘해주고 그러면 그게 되게 고맙고 내가 막 은혜도 알고 막그 형제들끼리 싸워서 왕따도 당하고 그리막 때리고 막고 하면서 철이 들고 엄마한테도 매체도 맞고 혼나고 해서 아픔도 느껴서 고치고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너무 이렇게 곱게 그걸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운 거지 한 아기들은 민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요만큼 힘든 거를 못하는데 남들은 이만큼 힘든 거를 힘들다고 느끼는데 자기는 요만큼 힘들면 힘들다고 느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남들은 100만큼 하는데 자기는 10만큼 하고 어 힘들어 이러면서 그게 정상인 줄 알아 그리고 조금 혼내키면 남들은 그 혼내도 그걸 딱 받아들이는데 이 아기는 왜나 미워해 나 사랑만 줘야지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 사랑 세션에 가 왔잖아 그러니까 사랑만 받고 싶은 애고가 잔뜩 떴어. 그러니까 늘 그렇게 쫄쫄 사랑만 먹고 싶었던 그 애고. 걔가 가해자 열등이야. 근데 걔가 잔뜩 떴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군대 있을 때 엄청 미움받았대. 깜짝 놀란 거야. 거기 가서. 부모한테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막다 해주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듣고. 이러다가 군대 갔는데 남들은 힘들어도 그냥 하는데 자기는 힘들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조금 더 힘든 걸못 버티네. 그러면 딴 사람들은 노예고 머슴이고 자기는 왕자님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대요. 근데 그냥 보통 미움받은 게 아니더라고.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도 않았대.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완전 버림받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니? 그때 한두달그 미움받고 나서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애쓰고 막 이랬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받아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상했구나 알고 또 요새는 회사 가서 깨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유능이는 어떻게 해서 유능해져요 처음에 회사 가서 일할 때 개판으로 하지 하다 보면 힘들어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일이 늘질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좀 못하면 윗사람이 어떻게 해? 똑바로 해 이렇게 혼내줘요 그러면 그 아픔 느끼고 하거든 근데 힘들면 못 뱉는 아기는 그냥 회사 그만두는 거야 엄마 나못 다니겠어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도 일하는 실력이 늘지가 않고 또 하나 혼내키면 받아들이질 못해. 왜나 미움 줘? 사랑 줘야지. 똥싸백의 애기가안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 이제 마음 공부하니까 조금 고쳐져서 회사 다니는데 요즘에 저 올라왔잖아. 그 사랑만 받고 싶은 가해자. 그 사랑만 받고 싶은 가해자가 있으면 어느 식이냐면 미친 사람이야. 거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7살 때 아들이 태어났대. 남동생이. 어땠겠어 온통 엄마 아빠가 걔만 쳐다보는데 쟤를 죽이고 싶다가 넘어올라오지 않았겠어 어느 날두 살짜리인가 한 살짜리 동생을 보라고 랬대 자기보고 근데 걔를 버리고 마음으로 알았대 내가 없으면 너무 어려서 얘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버렸대 친구네 집에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왔더니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서 너가 없었는데 얘가 길에 나가서 차에 쳐 죽을 수도 있었고 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었고 막 얘기를 했대 그러면 보통은 아이가 뭘 느끼냐면 아나 어, 때문에 동생 죽을 뻔해서 너무 무서워 이러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왜나 미워해? 이것만 들어온 거야. 왜 그랬을까? 걔가 동생 태어나기 전에는 외동딸로 얼굴도 되게 귀엽고 이쁘잖아 그치? 온통 자기만 사랑받은 거야. 그러니까 몰빵 사랑받으니까 오직 사랑만 받는데 익숙해져갖고 미움을 하나도 안 받아. 당연한 거야 이거 받는 거 그러니까 미움은 절대 못 받아. 왜? 사랑이 중독되기는 훨씬 쉬워요. 미움보다. 왜? 너무 좋잖아. 쾌락이고. 중독돼 버린 거야 애가. 그래서 자기 잘못을 보는 것보다 왜나 미워해? 똑같은 거지. XX.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왜나 미워해요? 덤빈 거랑 같은 거야. 그냥 무조건 이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수행하면서 내가 그때 이생각구나 동생이 잘못될 수 있는데 막 이번에 울더라고. 잘못될 수 있는데 내가 그런데 아직도 가슴으로 완전히 못 느끼는 거야. 그 나만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얼마나 센지 그걸 못 죽이는 거죠. 그렇게 중독되면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사랑 못 받은 것만 억울해. 그래서 계속 미움 써요. 그러면 무능에 빠져지는 거야. 그게 완전 중독된 거예요. 그 중독된 상태로 만든 거야. 부모가 아이를. 곱게 키우고 아픔 보는 건 나쁘다고 하면서. 세상 살면 부모가 나 죽을 때까지 계속 내 옆에서 다 해주질 않거든.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픔을 겪고 옆에 사람 도와도 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런 아기들의 특징이 아주 아주 이기적이라 개미움이야. 근데 문제는 개미움이란걸 몰라. 차라리 미움을 막 쓰는 아기들은 그래도 아픔을 느끼니까 남 도와주기도 하고 이럴 줄도 아는데 그런 아기들은 나 사랑받는 것밖에 몰라. 내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안 해줘. 착한 척만 해. 그냥 무조건.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다안 해. 다 해줘 그래. 징징거려. 그래서 그게 미움덩어리가 된 거예요. 무능이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OO, 군대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기적이다. 몰랐대. 너무 이기적인 거야. 너가이기적인 인간 처음 봤다. 근데 내가 아침에 OO 그 얘기 했잖아. 너처럼 이기적인 애는 처음 봤다. 본인은 근데 몰라. 내가 이게 왜 이기적이지? 사랑받는 느낌을 계속 느끼면서 거기 에 중독돼서 조금 더 아픔을 안 느끼려고 하고 그게 이기심이야 옆에 사람 아프게 해놓고 그 아픔조차도 나 사랑받는 거로 느껴 느낌을 회사 사장님이 혼내킬 때도 집중을 회사 사장님이 혼내킬 때 아프잖아 힘들잖아 일 잘하면 서로 기분 좋잖아 칭찬해주고 이렇게 근데 내가 무능해서 저렇게 혼내키게 해서 힘들게 했으면 미안한 줄 알고 빨리 꺾고 얼른 고칠 생각을 안하고 응? 왜나 미워해 하고 하나도 안 받아들여 지적사항을 그게 개미움인 거란 거야 고집부리면서 또는 더 개미움 경우 있죠 받아들이지도 않아 웃으면서 얘기 다 하셨어요? 음, 전 이제 나가볼게요 <웃음> 그런 경우 하나도 노염움도 않다 아예 받아들이진 않는 거야 미움 자체를 그냥 혼자 정신 승리하면서 사랑으로 느껴 너는 그래라 싱둥싱둥하게 그래서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안 받아들이는 아기의 특징이잖아. 혼나고 나면 그때만 조금 이랬다가 또 이러고 다녀요. 안 느끼니까 그냥. 가해자 자체인 거지. 자기도 성장 안 시켜서 아기로 그냥 살고. 사람만 먹겠다. 중독된 아기로 살고. 남들도 그아기과 같이 살라니 얼마나 힘들어. 징징거리고 처 징징거리고. 자기가 이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나 개미움이다 고 하고 막 쓰는 아기는 괜찮아. 나 승질 들어 그래. 막 이러면 괜찮은데 혼자 독판 착하대. 그리고 사랑만 다 뺏겠다고 하면서 애기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거 누가 이뻐해 어린애가 애기 짓을 해도 그걸 못 받아줘요. 징징거리고 하면. 사랑만 받겠다고 힘들어서 못 받아주지. 할머니들이 어때? 애 볼래 일할래 하면 이러잖아. 그치? 근데 다커갖고 몸뚱아리 커서 이쁘지도 않은 게 징징거리고 애기로 사랑받겠다고. 어? 이러면 그거 누가 봐요. 그 현대의 부모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부모들이 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느냐. 자기 아기가큰 사람, 자기 속에 의존성의 아기가 큰 사람은 자식을 혼내킬 때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자식한테 자기도 모르게 머리는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몸에서는 의존하는 애기야. 이 애기를 절대로 인정 안하지. 자식을 보면서 의존하고 싶은 애기가 올라와 근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집착하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혼내는 건 버림받을 각오로 해야 혼내는데 못혼내키는 두려워서 자식한테 버림받아 그래 못 혼내켜 그렇다고 사랑을 엄청 줄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애기니까 사랑 준다고 주는 게 집착 만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근심 걱정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버리는 거죠 오냐오냐 해서 그리고 자기 딸엔 잘해준다고 집착하고 사랑만 됐다 줘서 애들은 중독에 걸려 버려 내가 그거였어 막뭐 엄마 아빠가 무슨 자기를 고문 거의 뭐 확대한 수준으로 얘기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뭐 자기를 경멸하는 눈으로 봤다고 막 그래서 뭐 근데 애가 막 울면서 너무 아프게 그러는데 진짜 아픔이 느껴지길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다시 딱 자러 왔어 그 아기의 아버지가 와서 앉아 있길래 딱 이렇게 늦게 애들을치를 보니까 이 아버지의 눈이 항상 꿀이 떨어지는 눈이야 딸을 보면 근데 그날은 부부싸움에서 꿀 떨어지는 눈이 아니었어 음. 그까 얘는 그게 아팠어 <웃음>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는 <웃음> 너무 아프더라고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웃음> 난개 붙들고 울고 싶었어 아 진짜 너무 사랑을 못 받고 애가 그리고 엄마가 불쌍하니까 시골에서 고생하니까 그걸 도와주느냐고 애기 지한 번도 못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도 자기 아픔 모르고 우리 엄마 불쌍하다 이러고 있는 진짜 아픈 애기야. 진짜 사랑 못 받은 애기는 엄마 불쌍하다고 앉아있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웃음> <웃음> 어, 그냥 쳐다보면안 되는 아기. 모든 걸싹다 해주는 거야. 집안도 잘 사니까 여러분 봐요. 세상에 그 나이 늦은 나이에 다시 의대 간다 그러면 등록금 때문에 말릴 거야 나는 등록금 때문에 못 갔거든 의대 간다고 하는데 근데 대학 나오고도 그 나이에 다시 의대 간다니까 오냐오냐 오냐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없네 다 해주고 맨날 꿀 떨어지는 눈으로 봐주고 그러다 어쩌다 꿀이 안 떨어지니까 아프다고 <웃음> 맞지? 하루종일 공주 옷 입고 공주님께서 그치? 어, 화장하고 예쁘게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어, 공장에 가서 공주에서 좀 신분을 하락해서 4시간 일하면 그날은 완전히 뻗어서 너무 힘들고 미움받은 거야. 근데 태어나서부터 한여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아기는 음, 조금 쉬어도 그게 엄청 꿀맛인 거야. 인간이란 애고는 길들어지기 나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의 아픔을 봐야 돼. 마음공부를 통해서. 보통은 그게 깨져요. 남의 아픔을 보면서 아 내가 나도 이 공부하면서 되게 깨진 게 뭐냐면 난 나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더니 제자를 보면서 내가 막 아프게 같이 울면서는 야 진짜 이야기 너무 아프구나 하면서 그게 어, 나보다 더 아픈 이런 아가들이 있고 난 진짜 행복했던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깨지거든 근데 절대 아픔을 이해 안 해주려고 할때내 아픔 이해 안 해주려고 할때 남의 아픔도 이해 안 해주고 안 깨지는 거야 아픔을 이해 안 해주면서 그 아픔조차도 사랑받겠다고 계속 고집 부릴 때 자기가 느끼는 아픔의 강도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의 경험 정보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에 집착하는 애고이스 어떠냐면 타인에게 관심이 일도 없는 거야. 듣는데 그냥 귀로 들어. 가슴으로 안 듣고. 응 그러니까, 음, 아팠구나? 음. 근데 이런 말 있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남의 뭐팔 잘린 아픔보다 더 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절대로 이해 안 해주는 거야 남의 아픔을. 그리고 나는 내가 조금 고생스럽고 아픈 것만 너무 아파 그 아픔도 이용해갖고 사랑받으려고요 딱 그건 거예요 내가 봤더니 세상에 그래서 아까는 조금 정신 차렸대 둘이 와서 이사하는데 저녁먹는 니네 아빠 눈봐꿀 떨어지는 거 알아보니까 안돼 근데 그 눈이 아니면 너무 아픈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늘 그렇게 봐줘야지 그렇게 안 봐주면 어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웃음> 아니 어떤 남자가 사회에서 꿀떨어지는 눈으로 자기를 다 봐주겠어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디 알바 갔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대판했다는 겨. 근데 그냥 무심하게 봐도 걔는 무시일 거야 그렇게 자기를 다 그렇게 지켜주고 공주님처럼 봐주는 눈 아니면 그게 무신 거야 사랑만 받고 싶은 그 가해자가 있을 때 어떻게 살겠어 이 세상을 그리고 어떻게 큰 인물이 돼 그런 애기로다가 그리고 한테 내얘 그럼 너 이거 사랑만 받고 싶은 이 여자 너 버리고 싶어? 안 버리고 싶어? 안 버리고 싶대 왜? 너무 좋아 달콤하니까 중독돼서 똑같애 안 버리고 싶어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누구냐? 애기거든 날마다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면서 사랑받는 애기 그 애기 때나 좋지 몸뚱아리가 어른이 돼서 그 애기로 살면 퍽도 사랑을 줄 사람이 있겠네 퍽도 응 버림받지 엄마 아빠 죽고 나면 그리고 세상에 맨날 애기로 사랑받고 이러고 쫄쫄거리고 다니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자기는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죽는 거죠. 약자로 살다 죽어야 되는 발자지늘 사랑받겠다 이렇게 다니면그 약자의 사랑에 완전 중독된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약자. 그걸 이제 강의를 해주고 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그것만 올라오면 고에 끌려가는 거야 중독이 돼서 중독 돼 나가는 너무 너무 오냐 오냐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컸다는 걸 알아야 돼 똥싸배기로 근데 내 제자들 중에 보면 99명 정도는 다 아파 100명이야 아 100명이 한 명도 안 되나 한 200명이 한명 정도만 그렇게 똥싸배기로 큰것 같아요 그 중독됐을 때 그게 무서운 가해자예요 생각해봐 귀여운 게 한계가 있어 나이 먹었으면 나이 까불해야 사랑받는 거지 여러분은 좋아? 애기 같은 응, 엄마랑 시어머니 만나갖고 응? 장인 장모 만나갖고 애기 짓을 하는 걸다 받아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애기도 애기 짓이 힘들어 받아주는 게 어, 나이 먹었으면 철이 들어야 될거 아니야 누가 그걸 받아줘 그리고 그게 이뻐보여? 개수치지 그렇게 하고 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치 주고 그 중독된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그 달콤하다고 그 중독에서 어? 깨어난지 얼마 봐, 너 중독된 거좀 알겠어? 내기들다 중독됐었지? 네가 기분 나쁘면 그거밖에 없었잖아 예전에 지 기분대로 막 지랄하고 지 기분 나빠도 딱 조절해야 되잖아 어른인데 자기 사랑받겠다고 자기 기분 따라 막 움직이거나 무조건 막 그럼 안 되지 그럼 여러분 그게 엄청 무서운 문제야 왜 그러냐면 왜 요새 청소년 마약 문제가 왜센줄 알아요? 그렇게 사랑에 이렇게 집착한 아가들이 마약 중독이 잘 되고 그런데 끌려. 아니 청소년기에 마약 나쁘다고 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 전화까지 해서 가져오게 하고 중학생 짜리가. 그치? 지왜 뭐 그럴까? 사랑만 받고 싶은 거야. 일단 편하고 보자. 이렇게 맞고. 해롱해롱.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위험한 거죠.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거 뭐 그거 맞으면 기분 좋아? 한 번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중독되는 거야. 근데 마공부를 해서 그거가 분리가 되잖아. 사랑받는 그 느낌에 중독되는, 집착하는 그게 분리되면 중독이 잘안 되고 맞아도 그게 분리가 돼요. 그 느낌에 집착하는 것. 그 편안한 느낌. 여러분, 온몸이 쫙 이완되면서 예전에 내가 무슨 수술할때 프로포폴이라고 그걸 놔줬어. 내가 기여기 부러졌을 때인가? 참, 참, 참. 처음 수술할 때 프로포폴 놔줬어. 근데 몸이 이게 뭔가 있든지 느낌이 아주, 전국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있잖아. 뇌도 그래. 온몸이 시원하더라고. 이러면서, 하, 어, 그러면서, 야, 이렇게 죽으면 편하겠다 이렇게. 야, 이렇게 죽으면, 아, 어, 행복이야. 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응, 어,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아니, 마취제, 그러니까, 그게 수면제로 기분 좋게, 이렇게 깨어나라고 그걸로 온다고. 그러니까 유아인인가? 그 사람은 거의 뭐7 0몇번을 맞았대잖아. 그러니까, 수술 핑계대고 맞은 거야. 사랑에만 집착하는 애고. 그 약자의, 약자의 사랑이 중독된 그 느낌에 집착한 애고는 그걸 마약도 아닌데도 그걸 중독돼서 맞고 다니잖아.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거야. 애기지. 그래서 완전 애기가. 때로 애기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랑받고 싶은 아기들한테 중독돼서 정치인들도 때로 다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싸움질만 하고 권력 뺏겠다고. 국민을 위해서 아픔을 같이 하지 않아. 맨날 뇌물 먹고 방탄하고. 응?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응? 그뭐 국민들 표 얻겠다고. 표 얻는 게 자기 사랑받는 거잖아. 표 얻으면 은 국민을 다 빚쟁이로 만들어도 돼? 젊은 사람들한테 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대출을 그 저리를 해주겠다. 왜돈 꾸게 하는데 왜? 천만 원 갖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뭘할수 있다고. 괜히 그거 갖다 휘적휘적 쓰게 하고 노는 데만 맛들이고 힘들게 일하는 건 싫어하니까 그런 표못 얻을까 봐. 그따위로 그런 사고 방식으로. 저만 사랑받으면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건 아니면 국민의 의식이 피폐해지건 상관이 없는 XXX 이건 진짜 내가 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나왔어 아침에 그게 그 이기심 그 사랑에 중독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사랑받겠다는 똑같은 중독된 거야 사랑만 받으면 표만 얻으면 다 된다 국민은 어때요 그냥 나돈 조금 준다 그러면 포퓰리즘에 그냥 어? 넘쳐나서 사랑받겠다는 그놈이 그거 좋아하고 힘든 일안 하려고 해서 다 외국인 노동자가 하고 다 편한 일 하려고 하고 다 어떻게 시럽급여 타먹으려고 때로 다 미쳤어 사랑만 받겠다 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럼 누가 힘든 거에 그게 이기심이지 그게 진짜 개미움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를 보면 그렇게 얄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네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그 이기심이 당연히 나 이렇게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나 힘들어 이거 자기와 남을 일직선상에 두질 않아 항상 자기는 어, 대우받아야 되고 자기는 사랑받아야 되고 이게 위에 있어 이게 막 이기준이야. 너와 남을 대할 때 기준이 달라. 그게 이기심이야. 똑같은 기준으로 대야 돼. 내가 8시간 일할 때 힘들면 남도 8시간 일할 때 힘들어. 남들 하는 만큼 네가 해야 되는데 네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놈이 누구야. 악착같이 해야 되지. 똑같은 몸뚱이로 똑같이 소비하고 살면서 세상에 주는 걸덜죽게 준다는 그 놈이 누구야. 뺏는 놈이잖아. 야무지게 뺏는 놈이야. 몸 자체가. 그러면서 그게 이기심인 줄 몰라 그냥 무조건 사랑받는 느낌만 보려고 하고 힘든 거다 피하고 다 힘든데 극복하는 거야 10시간씩 일하면 힘들어 헤라님도 힘들어 하지만 극복하고 하는 거야 내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역할은 안 놓치고 싶고 그 역할은 충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도 그역할을 권리만 붙잡고 의문 안 하려고 해 힘들다고 하면서 그게 뺏는 놈이야 군대 갔으면 똑같이 힘든 걸 해야 되는데 전 못하겠어. 이러니까 얼마나 미움받았어 걔가. 너같이 이기적인 놈은 처음 본다. 이러고 엄청 미움받았잖아. 왜? 아니 똑같이 군대에서 밥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국군인데 왜 나는 못한다고. 힘들 나는 못해요. 너무나 그것도 당연하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지. 다 힘들어도 하는 건데. 힘든 건 당연히 안 한다. 사랑은 당연히 받는다. 요 따위의 사과봉식이 개미음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거야 젊은 세대가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미음이야 뺏는 놈이고 그게 이기심이고 그게 진정한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야 미움을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거지 고통과 아픔을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도 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X를 어제도 아픔으로 쳤잖아 몇 명이 가서 그러면 시간을 뺏었잖아 네가 에, 애들이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아, 마음 아프게 있어 그럼 그게 미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 계속 가해하겠다는 거지, 계속 그 짓을 하겠다는 거아니야 걔가 그 사랑만 붙잡고 안 놓고 싶어 그 사랑을. 네가 애기여, 네가, 네가 세 살짜리 애기여, 네가 세 살짜리 애기가 징징거려도 할머니가 보기가 있는데 언제까지 애기 짓을 할게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자기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인 걸 몰라. 벌써 어, 내가 이기적인 것 같아. 이러면 이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거고. 아우 나는 애기인가 봐 애기 같아 그럼 벌써 애기를 아는 거야 근데 나는 애기 안 같아 애기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이렇게 느껴 이기심이 뭐야 뭐 심지어 이럴 때 이기적인 인간이야 여러분이 이기심을 모르면 이기적인 인간이야 왜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게 돼 있지 그치? 그 누구나 살면서 아우 나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 본 적이 다 있고 되게 이기심을 느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야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거 이상한 인간이야 어? 그냥 이기심 자체인 거야 이기적으로 그럼 진 하늘에서 떨어져서 남의 신세 하나도 안 지고 살았나? 이상한 거지 안 느끼는 거야 다 버리는 거야 이기심을 그래서 그냥 때로 너무 이기적인 게 당연해진 거지 당연함으로 느끼는 거야. 미안함으로 느껴야 되는데 힘들게 하고 아프게 있으면. 응? 이타심을못 느끼고 산 사람도 이상한 거야. 남을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이기심이 크면 이타심도큰 법이야. 그걸 다 느꼈어야 돼. 다 인정해야 돼. 우리 속엔 두 마음이 있잖아. 그치? 그걸 못 느끼면 내가 그걸 안본 거야. 이기심과 이타심을 내가 이타심만 느끼고 살고 있다면 내가 뭘 해준다. 준다. 뭐이것만 느끼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이기심만 느껴도 이상한 거고. 그다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가해자야 여러분이 저 힘든 거 피하고 미움 안 받으려는 놈이 진짜 가해자야 내가 그 수행자들 이름 대면서 몇 면을 얘기하니까 조금 알겠죠 어떤 이기심인지 알겠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이기적이지만 귀여워 그때 헤라TV 때 뭐라고 하냐면 왜 사장님이 먼저 퇴근하는 아니 자기는 힘들게 일하는데 사장님이 퇴근해서 열받아서 열받아서 불어대잖아 집에 와서 왜 사장님 퇴근해 너 완전 애기지 그치? 아빠가 더 많이 일해야 되지? 이런 애기잖아 내가 그때 웃었는데 그 아가의식인 거야 자기가 힘들잖아 남은 당연히 힘들어야 돼더 사장님이 더 힘들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그 애기망 그게 가해자야 근데 그, 그렇게 그 해서 그거로 사랑만 받고 싶다 그걸 안 놓겠다고 안 넣고 싶대 계속 저 X도 그거야 눈이 안 넣고 싶어 그 애기로 살면 그 애기를 누가 이뻐해 지금은 네가 집에 가도 너네 엄마 아빠 꾸떨어진 너는 볼수 없어 네가 그렇듯이 어른이면 어른 역할을 해야지 그걸 못할 때 누구도 사랑받을 수 없어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그걸 집착하고 그렇게 사랑받겠다 사랑받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애기 때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받아 이기적으로 하지만 크면서 이타적으로 사랑을 받아 어떠냐면 우리 엄마가 들어올 때쯤돼서 청소도 해놓고 그럼 엄마가 아 우리 우 애기 잘했네 이렇게 해서 사랑받는 거고 그치? 내가 좀 힘든데도 도와줘서 사랑받고 그러는 거야 그치? 응.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나 이쁘지? 이거 하고 있으면 나이는 몇살 먹었는데 사랑 못 받아 힘들게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노력해서 사랑받는 거야 그런 시스템으로 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 1등하고 성적 많이 잘 받으면 집에 와서 칭찬받고 이게 뭔가 힘든 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야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고 그 힘들면 힘들수록 성취감도 더 크게 느끼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할때 내가 되게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지 성숙하게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야지 그냥 아기처럼 그냥 사람들이 다나봐주고 나만 바을 하면서 그래 너 얼마나 아파서 힘들었어 이럴 때 사랑받는 느낌 느끼는 건 아기지 다큰 어른이 누가 자기를 쳐다봐주면서 그래서 나이 든 여자분들 중에 연애 중독이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애하면 남자들이 맨날 이렇게 눈 봐주고 너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사랑해. 그 애기가 사랑받는 거야. 그렇게 눈 봐주면서. 조금만 성숙한 인간은 연애질이 재미없다는 거 금방 알아. 허구한 날 앉아서 밥 먹고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어. 그냥 아가니까. 그냥 나 쳐다봐주고 막 하, 이쁘다 이쁘다. 수치스럽지 않아? 유치하지 않아 그거? 애기도 아닌데. 수치를 알아야지 그랬다 버림받는 거지 여러분 그게 엄청 무서운 가해자야 그 사랑받는 느낌에 중독돼서 그아기 짓을 계속 때로 하고 있으면서 그아기의 수치를 안볼때 여러분은 무능한 열등이가 되고 진짜 그게 여러분을 가해하고 여러분을 쓸모없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열등이 되는 거야 그또 하나 내가 그 열등이 아기를 버리면 완전히 내가 아니라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을 공명시켜 다 올라오게 여러분 무의식정화 때 봤잖아 의존하는 열등이 버리니까 남들이 자식들이 다 의존하는 열등인가 돼서 다 나한테 의존하게 하면서 머리는 싫어요 근데 몸은 좋잖아 막. 그렇게 공명시켜서 올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강의 때 맨날 얘기했지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인형과 사람은 내가 만들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줘 응. 부부가 된 사람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연애하는 사람 내가 친한 도반 정확하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상대가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져 상대를 보면 그렇게 내 마음으로 봐 모든 사람을 그래서 상대가 보는 대로 내가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수치 주는 것 같을 때는 내 속에 무시하고 수치 주는 마음을 내가 버려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내가 느껴지는 거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해자 사랑받는 느낌에 집착하면서 중독된 가해자 그 중독된 고그 열등이가 누구냐? 아기 그 아기는 사랑만 먹고 살겠다고 근데 보통은 이유식이 돼. 그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 너무 사랑 못 받으면 어른이 돼서도 그게 올라오면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청산해서 분리가 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중독돼서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는 아기들은 그걸 놔야 돼 자기가 그걸 안 놓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집착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걸 안 놓고 있는 거야.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어. 내가 x 랑 X 보면서 아까 알았어. OO 얼른 놓고 싶어. 너무 아파. OO 붙잡고 안 놔. 너무 달콤해. 이렇게만 살고 싶어. 자기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닌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걸 놓고 사랑 못 받은 아픔 느끼고 힘든 거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가해자 인정해야 됩니다.